뭐 소감을 벌써 다섯 번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소감만.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 다섯 번째라고 하지만 어쨌든 매번 올 때마다 뭐 항상 똑같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 뭐 좋은 차잘 골라 주셔서 당연히 다섯 번째가 됐지만 온 거고 여섯 번이고 일곱 번이고 더 올까. 봐. 아, 네. 얼른 더 저거 돈더더잘 더 보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새 차로 가시는 것도 한번 <웃음> <그쵸>. 바라겠습니다 <바르는 웃음> 그럼 저 말고 다른 지인들이 살때아네 그렇게 하시면 너무 감사드리고 네 일단은 사실 뭐 중고차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많은데 그거에 비해서 사실 이렇게 깨끗하게 뭔가 속 <웃음> 시원하게 알아봐 주시면서 뭔가 절차도 되게 어 간단하기도 하고 사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왔을때도 차를 잘 몰라도 충분히 그거를 어 배워갈 수 있게끔까지도 음. 알려주시는 것도 너무 아니 궁금해. 아까 제가 오른쪽 문을 체크하고 있었는데 <웃음> 왼쪽 문을 본인이 체크하고 <웃음> 있요그래요 <있다가 웃음> 왼쪽 문을 점검하러 왔다가 <웃음> 어? 제가 물어봤어요 고객님 거기 사고 있나요? <웃음> 고객님, <웃음> 고객님 없다고 <웃음> 아 그때 아 다섯번 정도 오면 이렇게 되는구나 제가 그랬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이제 출발하시죠 고객님 끝났다고 하니까요 네네 네, 가시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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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번째 회사 차 그리고 본인 차 다섯번째 방문이네 다섯번째 방문이네요 네. 이번에는 저희한테 구매하신 그 포르테를 이제 조금 더큰 차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방문하셨습니다 오늘 지금 도착하셨다고 하니까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포르테가 어디있냐 연식이 좋아서 무사건대차 한번 볼거고요 어차피 HG는 여기가 마지막이에요 네네네 음. 조유석 뒤엔다보면 황금 네. 보험이요 고객님 차 오른쪽에 아마 한 것처럼 네. 트렁크 리드나 그런건 제가 체크를 해서 이쪽으볼거고요 음. 금액을 한번 어디까지 한번 볼까요 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네네. 프리미엄까지 있으니까 통풍이다 들어가 있는 거 그렇지 <목소리> 그리고 네. 제일 비싼 게제 수수료 포함해서 생각하 수는 1430 네. 만약에 제일 비싼 걸로 한다고 치면 1400거기하기 112만 더하기 예도비만 더하기 1 4 5만원 정도만 더하면 되니까 보통 맥시멈 금액이 제일 비싼 걸로 해도 이 정도 음. 네. 고객 이제 첫번째 후보차량입니다 바로 그랜저 HG LPG 차량인데요 요거 차량은 지금 장애인용 등급이라서 풀옵션이에요 보통 LPG 차들은 옵션이 굉장히 많이 없는데 이 차는 통풍시트까지 들어가 있는 풀옵션입니다 미션 한번 볼게요. 네. 후진이 원래 제일 충격이 큰데 꽤 없는 편이네요. 네. 뭐, 무슨 상황 좋은데요? 헤라우스랑 헨다는 문제 없고요. 아, 안쪽에도 타아본 적은 없고요. 그럼 펜벨트도 보시면은 네. 그, 이, 아직까지 레이저 화면 다 남아있고요. 네. 용접자국 봤을 때는 이쪽에 뭐 건드리진 않았어요. 건드리지 않았고. 이쪽. C필러 쪽에도 수리인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아, 네, 오늘 두 번째 후보 차량입니다. 지금. 그런지 HG LPG 차로 보고 계시는 중이신데, 옵션이 많이 들어간, 특히 이제 통풍 시트까지 들어간 거의 풀옵션을 찾고 계시는 분이세요. 양쪽 펜다는 뭐다 나갔어요. 그리고, 네. 본네트도 지금 도색을 아예 다 했고요. 네. 그래서, 이 마감이 순정 마감이 아니에요, 지금. 네. 이것도 좀 많이 건조합니다. 아, 사 거는 음. 뭐 상태는, 좀 외장 상태는 비슷하네요. 네. 뒤쪽 사고도 없고요. 네. 엔진 소리가 조금, 여기서 조금 지저분하죠? 떨림 느껴지시죠? 아까 차는 이런 게 없이 쭉 모여서 봤었는데 엔진 상태는 조금 네. 네, 떨어지는 것 같아요 조금은 덜컥거리네요 사실 이건 좋은 차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연식만 좋은 거고 그러니까 연식이 이게 다른 것보다 인연이 좋아서 그만큼 뭐가 좀 네. 네, 좋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장점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네. 아쉽네요. 첫 번째 네. 어자 고객님하고 이제 시운전을 하러 나왔습니다. 지금 저희는 오늘 첫 번째 후보 차량을 가지고 나왔고요. 어, 두 번째 후보 차량이 첫 번째 지금 후보 차량 지금 운전하고 있는 차의 주행할 때 느낌보다 좀 시끄러웠어요. 공회전하고 있을 때. 가지고 나오게 됐고요 시운전 한번 하고 어, 잡소리라든지 이런거 안 느껴지면 공업사까지 가서 하부까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로 1000만원대에서 차사때 네. LPG도 괜찮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형차가 훨씬 유리한 것 같아요 네. 이 가격대에 네. 주행성능을 낼수 있는 차가 없잖아요 차 네. 진짜 잘나온고 그러니까요 이 하나도 없는데? 아 그래요? 깨끗한데? 깨끗해요? 아, 좀뭐 붙일 게 있어야 돼. 저기 사장님한테 좀 이쁨을 받는데. 고객님 원래 차에 있던 블랙박스를 지금 새로 산 차에다가 옮겨 다는 중입니다. 만나서 얘기하면 니까 다섯 번째 오셨네. 근데 그렇죠? <웃음> 네. 조만간 이제 고객님 차 밖으로 오실때 그랬더니 네. 금방 도착했 <웃음> <웃음> 뭐 소감을 벌써 다섯 번째 여쭤보는 거예요. 네. 소감만. 네 오늘 어떠셨습니까? 네에 다섯 번 입제라고 하지만 어쨌든 매번 음. 올 때마다 뭐 항상 똑같이 신경 많이 써주시고 뭐 좋은 차잘 골라주셔서 당연히 다섯 번째가 됐지만 올 거고 여섯 번이고 일곱 번이고 더 올까. 봐. 아 네. 네. 얼른 더 저거 돈더더잘 버시고 하셔가지고 이제 새 차로 가시는 것도 한번 <웃음> 바래보겠습니다. <바람이> 그렇죠. <웃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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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단하기도 하고 사실 그리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왔을 때도 차를 잘 몰라도 충분히 그거를 어, 배워갈 수 있게끔까지도 음. 알려주시는 것도 너무 아니 궁금해. 아까 제가 오른쪽 문을 체크하고 있었는데 <웃음> 왼쪽의 문을 본인이 체크하고 있다라요 그래서 왼쪽 문을 점검하러 왔다가 어? 제가 물어봤어요 고객님 거기 사고 있나요? <웃음> 고객님, <웃음> 고객님 없다고요? <웃음> 아 그때 아 다섯 번 정도 오면 이렇게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이제 출발하시려고 이님 끝났다고 하니까요. 네, 네 가시죠. 오늘도 출고를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지금 고객님께서는 아직 저기 계시는데 이 블랙박스 고객님 차에 있는 게 구매한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보고를 그대로 이제 새로 구매하신 그랜저 HG에다가 옮겨 다신다 그래서 제가 옮겨 다는 것까지 확인을 하고 지금 나오는 길입니다. 저희한테 사 가셨던 차를 잘 탔다고 하시면서 사고도 없이 잘 타시고 또 이제 다른 차를 구매해 가시는 거 일단은 저희를 저희가 이렇게 해 드렸던 게 너무 이제 서비스도 이제 마음에 드시고 하시니까 또 오시는 게 너무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너무 기분 좋은 일인데 이 고객님께서는 벌써 다섯 번을 방문을 하셨다는 게 사실 한 가게에서 뭐 고깃집만 다섯 번을 가도 어떻게 보면 야 여기 맛있다라고 하는데 중고차를 한 딜러한테 다섯 번을 산다는 거는 참 진짜 진짜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 진짜 열일했다 잘했다 <웃음> 농담이고 더 꼼꼼히 차량 검수하는 모습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맨투맨 중고차 최현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